이념은 로블록스 여러분들 오늘은 짱구 타워에 왔습니다 좀 새로운 짱구 짱구 타워인데 김자님 아, 짱구 노래 불러주세요 첫 부분이 뭐였죠? 천방직축 우리 <웃음> <천방직축. 웃음> 중자 어... 빙글, 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우리의 짱구 짱구야 이념은 아 이거 저번처럼 이거 색깔 보고서 캐릭터 이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알죠? 알죠? 알죠? 왜 그렇게 같요 알죠? 알죠? 어 뭐야 스프링 스프링 있네? 네, 스프링보다 이게 더 편해 자첫 번째 부분은 짱구인 것 같은데 짱구의 나이를 아세요? 네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 5살. 그러면은 이녀맨의 나이는? 몰라요! <웃음> 이녀맨 나이를 모른단 말이야? 관심도 없고요! 아, 아. 아 단비호님 나이는 알아 내가 중요해요! <웃음> 아이고. 어 역시 첫 번째 정답은 짱구였습니다 구독! 자두 번째는 어! 토끼가 있는 거 보니까! 이거는 방탄유리다! 유.. 방탄유리? 유리 유리. 아 진짜. 자 유리가 화나면은 토끼를 때리죠 토끼 인형을. 아 어, 내가 잘못는 거다. 뭐죠 뭐죠 어? 뭐죠 뭐죠. 하지만 오늘. 그렇죠 그까오 잘하는데 오늘. 다미언이 오늘 잘해. <웃음> 다미언이 <웃음> 오늘 기분 좋아 보이니까 유리로 이행시 한번 합시다. <웃음> 유. 유. 유리 같은 내 멘탈. <웃음> 리. 이 곳만 오면 털리네 <웃음> 오 잘하는데? 오 왔다 어, 역시 정답 유리고요 세이브 포인트도 있죠? 게이드, 오 세이브 포인트 대박 대박 대박 오 맹구다 음... 이거 맹구인가? 그러네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니까 맹구네 이건 뭘까? 파란색인데? 이 절개 훈이 이게 훈인가? 이게 훈이죠 아, 이게 훈이다 훈이 바지 색깔이 파란색 아닌가? 여러분들 잘 아는데요. 아니구나. 이거는 철수 아닌 것 같아요. 철수인가? 모르겠다. 올라, 올라가 보자. 훈인가? 훈이다 훈이다. 훈이는 후니는... 왜 여기 먹죠 사람들한테 근데 이유를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? 성격이 나빠서요. 성격이 나빠? 그렇게 나빠? 네. 어 훈이었어. 뿐이었고요 세이브 포인트 이건 철수예요 철수 어 아, 이건 철수다 그렇지 네. 아, 나 Oh, 다 먹고 있어. 제가 봤을 때는 t 응. 이거는 그거예요. 누가 제일 그 짱구랑 d 말려 t know. I'm a pistol. Take a 암짱으 그랬잖아? 짱구는 못 말려야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예요? 아 저는 음... 음... 저는... 짱구 아빠요. 저는... 저는... 음... 짱구요. 저는 흰둥이요. 흰둥이요? 어 가끔 가끔 멍멍이 소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, 그, 아 그때 저 봤어요 맞아. 술 먹고 와서 짖더라고요 <웃음> 아 제가 좀잘 아, 짖거든요 흰둥이 <웃음> 똑같죠 아 흰둥이도 똑똑하거든요 엄청 여기는 흰둥이 구역일 거야 어 흰둥이네 누가 봐도 흰둥이네 어 여기 뭐예요 보송보송해 보석 음 구름이 있어 음? 뭐야 이거 이건 음. 뭐야? 오으 떨어질 뻔했다 떨어지면은 와 근데 여기 이거 코에 들고 응. 뛰니까 되게 신나 <웃음> 오늘 좋아보이네? 어? <웃음>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힌둥이다 역시 힌둥이 성대모도 한번 해보세요 미호님 와, <웃음> 어, 진짜 강아지네 근데 미호 님이 술 먹고 들어오시면 불독이 되던데? 네, 네. <웃음> 아 네, 그런 소리였어 자 보자 아 짱하였어 짱아아짱아오 짱하. 짱하였구나 짱아의옷 색깔을 생각하지 못했네 여기는 핑크색이니까 이거는 동미손 씨다 <웃음> 그치 그런 거 같지 않아? 거가... 옷 색깔이 약간 분홍색이었던 거 같기도. 어, 리아 떨어졌어. 안 돼! 안 돼! 안 돼! <웃음> 아, 힘둥이부터 다시네. 좋아요. 아, 이거 어쩌면 좋나? 자, 이거를, 음, 여기고요. 그 다음에 요기고요 마지막은 응? 넘어버리기 코일 써도 넘어가면 되네 그냥 저부터 코일로 넘오면 되는데요 어? 똑똑운들 어? 어? 청청다그 다음 여기 정답은 뭐지 진짜? 핑크색이랑 파란색 어 역시 짱구엄마였어 짱구야! 어? 다녀오셨습니다겠지? 맨날 이런, 맨날 이런 느낌 짱구야! 아아. 아. 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체크포인트다. 어 이거 어떻게 가요?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그냥 살짝 옆으로 보고 안만 W만 꾹꾹꾹 누르시면 돼요. 음, 한번 해봐요. 음 그렇구나. 어 뭐야 그냥 왔네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금방 오시네 <웃음> 요, 여기는 파란색이니까 어 내가 볼 때는 짱구 아빠야 음.. 어 근데 바다. 미호님은 네그 짱구 캐릭터 중에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<웃음> 짱구 캐릭터 중에서요? <웃음> 네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없나? 저는... 맹구요 맹구 <웃음> 어좀 착하긴 해 애가 음 어, 뭐아 짱구 아빠도 해? 좋아요. 짱구 아빠도 좀 좋긴 하지. 근데 짱구 아빠는 가정이 있으니까. <웃음> 아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리아님은요 누구 누가 좋아요? 이상형, 이상형. 저거는 맹. 네. 어채성아 선생님이요. 채성아 선생님, 아좀 착하시고 좀 좋긴 하죠. 맞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유빈님은요 저요? 음잘 음, 말해야 될것 같은데. <웃음> 음, 전 그래도 봉미선씨가 제일 좋지 않나 네? 네? 네? 아니 근데 가족이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죠 <웃음>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난 거기 밟아도 근데 이 검은색깔 뭔가 했더니 어? 맞아 이거 흑검 아저씨였구나 검은색 누군가 했더니 이거 흑검 아저씨 멋있긴 하지 이 아저씨 아 얼굴이 나온 적이 없지? 아마? 있나? 얼굴이 나온.. 나오...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? 한 번에 죽는데 여기는? 조심해야 돼 제발 이렇게 갈수 없다고 오한 번에 죽는다 이제 한 번에 안 죽어요 친절하시네 아주 그냥 여기 친절한 아, 점프맵이야 음, 이게 담미오님이 어, 타워를 깨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게 아닌가 와 빨간색 누군지 맞춰보세요 어? 누굴까 빨간색 생각해보니까 어 수지였구나. 아 어, 수지. 근데 짱구가 수지 밀어내잖아. 네. 네. 솔직히 좀 이해 안 간다. 아, 나이 먹으면 느낄 걸아 그때 수지가 참 좋았지. 돈도 참 많고. 머리 <웃음> 머리 <웃음> 어 네? 아 저는 돈 많은 여자가 이상형이라. 아, 아 네. 박현. 어. 구독. 제, 제가 수지로 이행시 할수 있겠다 나는. 수. 수다 수어. 어? 숲다 <웃음> 수어. 지. 지. 지. 지. 지. 탈출맵. 내가 뭐 하는 거야? 왜? 내가 <웃음> 안 나. 그러면 지금 뛰고 계시는 노란색과 주황 색깔의 주인인 최성아 선생님으로 어, 최성화 음. 부탁드립니다, 아, 최성아 선생님이었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네 좋아요 최성아 선생님으로 최. 최! 최! 최! 최! 성 네? 님이 아시라는 거아 내가 하라고? 요 <웃음> 내가 <웃음> 네가 하자는 거 아니었어? 제가 안하는데요 아 내가 해줄게 어이, 해줄게. 그래,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최성화 선생님 성 성공하셨네요 응? <웃음> 자기 안해주세요 아아아 아. <웃음> 아, 뭐라고 했더라 죄송합니다 <웃음> <야, 야>, <웃음> 다시는 안할게요 삼명두씨 이제 나미리 선생님, 나미리 선생님이구나. 아, 맞네, 맞네, 맞네. 나미리 선생님이군요. 나미리 선생님의 그 시크한 매력 빠져셨군요. 음, 음, 괜찮죠? 아까 고양이 같잖아요. 음, 나미리 선생님으로 3 0 0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네, 나 나미야, <웃음> 나미야... 어... 오... 미... 아 여기는 음. 차은주 선생님이었어 아까 민트 색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어 아, 온다 아아아나 나미리 선생님은삶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세요 나 나는 오, 오. 미 미련했습니다 오? 어? 리? 그냥 리잖아요 리리 이렇게 네 맘도 모르고 <웃음> 저도 해볼게요 나. 나 나는 미 미쳤습니다 <웃음> 그건 어. 다 알고 있는 건데? 리리아보다는 아니지만 아 <웃음> 좋은데? 그그그그그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장관 서비스들 못 하신다. <웃음> 그다음에 초록색인데 누굴까용?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. 띠리리리 아, 이거 그거야. 초록색이잖아. 초록색 거 하트 있잖아. 위에 오면은 하트랑 초록색이 있거든. 그, 그 닭살 커플. 커플. 어. 닭살 커플이었어. 오. 그 되게 닭 옆집에 사는닭사커풀이었군요 진짜 좀 짜증나면서도 약간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 좋아요 어? 오수씨도 나오네? 그 다음에 와 옆집 아줌마도 나오네요 으쩨 <웃음> 으쩨 어나이슬이 누나까지 클리어 여기가 마법손에 모에도 나오네요 철수가 좋아하는 <웃음> 마법손네도 나오네? 하하하 <웃음> 올라가 보죠. 장미의 힌트를 가진 주인공은 아 붉은 장미 삼총사. 어, 오오오 복미소다. 그 복미선 동생 복미소까지 왔고요. 오. 그 다음에 약간 화난 블록들이 있는데 이게 뭐지? 어 리아야 왔구나. 안녕하세요. 제작자를 믿지 마세요? 그거는 그렇지, 그렇지. 그.. 안 빛나는 곳으로 가는거고털 싹! 아프다! 아프다! 야 이거 깨겠는데 이제 어? 클리언가? 와그 다음 맨 위에 뭔지 몰랐는데 완전 어렵다 스노우맨이래 처음 들어봤네? 아 스노우맨 알아? 장판에 음. 나오는 음난 스노우맨은 몰라도 잉여맨은 알거든 근데 잉여맨은 스노우맨과 다르게 <웃음> 재미가.. 네? 아나 모르고 아나 클리어했는데 클리어, 클리어 양탄지못 받았어 급하게 내가 움직여가지고 아 아깝네 아 위에 뭐 있는지 궁금했는데 잉여맨 어쨌든 여러분들 스노우맨까지 보면서 클리어 했습니다 야 그거 받았어? 네 다른 건 없었고? 네오와 네와 좋겠다 나못 받았는데 뭘까요? 어쨌든 오늘 짱구 타워 클리어 했습니다 이게 예, 모든 짱구 캐릭터 나와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가볼게요 잠깐만 나 거의 닫겠다고요 안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